오늘 말씀은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0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문득병자, 친구들과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마른 사람, 죽은 아들을 가진 과부, 야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9절 3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서 떠나 갈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져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꾸지저 잠잠하라 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눈 뜨고 나자 예수를 따른 이라고 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맹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가까이 가졌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다릅니다. 근데 또 마가복음만 가서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첫 번째 뭐냐면 말을 듣고 나사라 예수란 말을 듣고 그다음두 번째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맹인이 거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여러분 거옷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옷을 벗어주면 속까지 벗어주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이거둣시라는 것은 이그 근동지방에서는 추위에서 떨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그 이불과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까지 버려버렸죠.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을 부정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주여,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 보면 나온 게 뭐냐면 자, 예수를 길에서 따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구원했다고 하고 났는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쫓아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1절에 보면 여기 얘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네가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 맹인이었으니까, 거지였으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한 아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건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바로 있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자기는 보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아또 그다음에 보면 그러면 우리 맹인 나맹맹인 실롬의 맹인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롬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9장 쭉 나서 보면 예수께서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요 고쳐주시죠 진흙을 발라서 흙으로 돼서 만들어서 고쳐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로함 가서 모세에서 씻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라는 걸 많이 나타나거든요 회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는 것도 결국 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가 갔더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와서 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야, 눈을 저, 눈을 이저이 진흙을 비볐다는 것 자체는 이 바리새인 우리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 안식 안식일을 지켰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하님한테온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사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난 그러니까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이게 믿질 못하고 뭐냐면 그러면 네 엄마 데려와 봐 봐. 그래서 네 부모한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눈을, 눈을 뜨게 했는데 얘가 정말 장님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거죠. 얘는 타고나서부터 장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2절에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그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성,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나옵니다 검은 글씨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고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한테 떠넘기죠 네가 장성했으니까 네가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불러왔고 얘기했으면 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야 안식을 안찍켰으니까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네가 얘기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은 그 보는 그것이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이요 전부 시간에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죠. 뭐 예수님하고 다시 만나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오지 아않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되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맹인이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오죠. 그랬을 때 다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 처음 맹인이 만나게 되죠. 그를 만나서 이랬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나 있나 하고 절합니다. 자 여기 맹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맹인들의 공통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빛을 경험하고 나서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건 현실에 대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알, 알지 못했다가 진리를 보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그진례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둠과, 우리가 어둠과,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던 거죠. 자, 그래서 맹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맹인들 나오지만 하나, 둘, 하나 전부 다 뭐라고 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인들은요. 자,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수로번이의 여인에 대해서 왜수로번이의 여인을 했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수로번이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됐어요. 자, 22절에 보면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도로와 시돈 사람.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거긴 이단이 무장하게 많았던 곳이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경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런 그 기적을 일으킨 걸 들었다는 얘기죠. 그 기생나합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그 적을 회파하고 적을 물리치고 모세가 그... 요단 모세가 홍해를 갈고 이런 소문을 다 들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더니 듣고 나니까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묻고 뭐라고 했어요 묻고 사람을 믿고 부리짖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웃음> 아 예수님 저뒤 시끄럽게 하니까 저 못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좀그 보내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따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다윗의 다손요 나를 불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신을 받지 않니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까지도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 보내신 게 없어. 그래서 자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않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섯 번째 이렇게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명예 모든 걸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렀나이다 하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는 것다가 찾아내죠.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이걸 위해서는 나 모든 걸, 내 권리나 내 모든 걸 내놓겠습니다. 고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하였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실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이 딸이 나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하였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요. 자 맹인 바디멘을 통해서 본 구원의 교훈을 보면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은 인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빛이 있야다는 얘기죠. 1자 1번 첫번에요 듣고 얘기했습니다. 자, 47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7절에 자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죠. 자, 나사렛 예수여라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를 한, 한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나사는 예수란 말을 듣고, 그죠? 예수란 말을 듣고 얘기하죠. 듣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무슨 얘기예요? 그, 그 기생 나합도, 그,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많은 적척척한 그런 공을 세우고, 공을 이기고 그런 걸 들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었다는 얘기죠.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다는 얘기죠.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구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었다는 얘기죠. 마태복 16장 1 7절쯤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을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행한 건 뭐예요? 4 8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어 이르되 자이 아까 그 수로보린의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요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인은 그 여인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러겠죠. 수로보린 여인한테 뭐라고 있어? 여기서 보면 뭐예요? 뒤에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그를 보내소서 못되 있죠. 여기서 마찬가지 믿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고 있,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의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람이 그걸 못하게 막더라도 그것을 소신없이 그냥 빼버리고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름을 받고 49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가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잔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보면 4절에서 보면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고 너는 뭐라고 이해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26절에 보면 대답해서 예수님이 이러시죠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개, 자녀들이 개한테 떡 주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니냐 넌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시돈과 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사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건 시험에 통과하죠. 여기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여기서 로마스 입장 16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불시험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5번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뭐예요? 거짓을, 맹인이 거짓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 놓게 동전을 갖고 그 사람한테 구걸할 수 있는 것도 되는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렸죠. 그건 뭐예요? 자기의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뭐냐?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전반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서 여섯 번째 뭐냐면 구하라. 자, 구하라 51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돼 있습니다.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집중적인 거죠.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마태복음 저 마태복음 2 4장3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먼저 그저 베드로 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죠. 릴리바다를 지나가죠. 그때 비가 막 왔는데 누군가 막 누가 와요? 오병영 기자가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근데 바다 위를 갖다 걸어오는 분이 보니까 예수님에요. 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풍풍이 무성을 보고 성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때 믿음이 작은 자가왜 의심하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따르다인데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실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르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후반절 하간절에 보면 자,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이시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이 이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죠. 듣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죠? 믿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지 그냥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부름을 받고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소명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명대로 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미국 가서 지금 선교지로 해서 미국 가서 네 분이 무익거를 좀 갔죠. 그럼 뭐예요? 부름받아 가, 간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자기가 있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던 모든 기독군들다 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냐면 지금 어, 이, 저 우한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보면 아주 뭐 벌려보듯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철저히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뭐냐면 중북병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 중북병자 얘기하는데, 자, 보시죠요 자, 친구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수일후에 아까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고치고는 다 갖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로, 도, 로 그들에게 도로, 를 도를,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 깨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왔는데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경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유죄인들은 죄나 질병 같은 걸 보면 어떻게냐면 항상 뭐냐면 그, 그 죄라는 거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왜인을 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저 선천적 시각장애를 보고 누구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죠? 그 원인이 뭐냐 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들기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다른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어,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합백까지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뭐자그 육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 죄를 사겠느냐고 하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도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고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얘기죠. 우리는 살면서요, 예식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방해되면 우리가 어떨때 보면 포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 나 이제 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건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요. 우리는 포기해서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인지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 그걸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선교주에서는 우리가 기적이 무지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희생적인 봉사로 인한 것이라고 좀 봐요. 이게 아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라 얘기하죠. 근데 이건 누구예요? 그바리새인들 얘기는 뭐예요? 저걸 하느님밖에 할수 없는 건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니가 8절에 보면 뭐냐면 자, 9절에 보면 중북궁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자,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야 내상을 가지고 이리 가, 가. 그게 더 쉽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자 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모든 사람이 앞에서 나가거늘, 아자 내상을 가지고 집 가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 누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자 아까 우리가 맹인 맹인의 어떤 성품을 보면 맹인은 어떤 성품이었어요. 맹인은요 실체나 온골 정도로 당부 당담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 내가 할거없으면 내가 해야겠다. 주위의 환경에 관한 것도 따않고 자기가 소리 지르죠. 아까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수로본의 여인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단점하기 위해선 자기가 최선다해 자기가 실체로 옮길 수 있는 대로 담대함을 갖고 있고 지배함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굳은 의지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수로본의 여인이나 맹인, 맹인이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치유받은 후에 결단력 있게 쫓아가죠. 이 우리가 바디메어 같은 경우는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옷거저을다 벗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어떠한 환경에 오거나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뭐요? 예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친구들이 죄사함을 받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제가 어,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 갖고 두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한번 거절되고 이번에 또 거절 당했는데 전 또다시 도전을 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을 오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자. 자, 믿음으로 나병을 고친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나병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한번 어떻게 나병 환자가 들어갔는지 이제 본 거예요. 자, 어 32절에 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죠.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 다 귀신 쫓아내고 다고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곳곳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 항상 기도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빠지면 머리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기도가 빠져 있지만 우리가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사랑이고 어떤 그런 그 따뜻함이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6절 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 다음에 뭐요? 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쳤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38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정확히 상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레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을귀신 내쫓으시더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과 이르되 워낙 건데,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문등병자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 완전히 아주 막대는 골목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요, 누가 와서 할 수도 없고, 이 사회 생활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주 그냥 최소한, 아주, 그 아주 코너에 아주 몰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전부 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이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보면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벌리갖고 아무것도, 아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는 반드시 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깨끗하게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이 이이 뭐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 사람 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자 자, 봐요. 그러니까 뭐요? 4 1일 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셔 주신다는 얘기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다 치유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뭐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하셨어요. 병을 낫게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뭐냐면 손을 내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그 피부를 만진 거예요. 그럼 피부 만지면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이, 이 문득병자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아주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소문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갖고 틀면서 이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왔겠죠 그러면서 와서 정말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 주님의 몸은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한 거죠. 별 벌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미 경과사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들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사람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방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을 내, 나타내니까 뭐예요? 야, 이, 이 문만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한번 다시 도모할 필요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갖고 뭐예요? 한번 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정치성 지도자나 군사 지휘관을 축여 세워갖고 예수님을 그 지도자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생각이예요? 예수님 이상은 사랑으로 정복하려고 했지만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무력으로 정복하는데 예수님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삶과 암흑이 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계속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병고침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나반, 나반, 장, 자반, 나반 장군이 나오죠. 똑같아요. 이무득병자 만드는 나반 장군이죠. 여기에 그 시부리 그 신녀가 그 엘리사를 그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병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물건을 쌓아들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나를 고쳐주시오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내가 나를 당신은 어떻게 고쳐라고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나한테 대리 와.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런단 말이에 그래서 엘리사한테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반이 나, 나반 나장군 나반 와서 막 와서 막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해 와서 가서 요당강 가서 일곱 번 씹어 씻어, 씻어.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람 어떻게 해요 또 열받죠. 성질 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 아수르의 내 장군인데 내가 어? 네가 그 하찮은 놈들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화를 낸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의 종들이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화를 그렇게 내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요장 가서 찢었더니 뭐라고 그렇게 됐어요 정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 경험에 종교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실천해준 경우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험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한 장군도 체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안하니다고그있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있어요 남한이 바드라 아,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누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이다. 뭐 선물을 줬죠. 그랬더니 뭐예요. 예물을 줬더니 난안 받아 그 필요 없어 라고 한 거예요.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10절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와대 하 요새 두 마리로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와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 전도거든요. 자, 그렇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또나온게 보세요. 자그 역병이 돌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면 이제 누가 복음 따로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드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척곤 가서, 가서 또뭐예요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여기는 그냥 나아졌다고 했지만 여기 16절에 누가 보음에서꼭또 기도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물드 들여서 했던 게 뭘까요? 자, 내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거의 보면 아, 그 내위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2절에서 31절까지 쭉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라 그리고 새 하나는 새를 두 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물에서 그걸 잡고 물 위에 질결를 안에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철을 가지게 오고 다른 새는 산채로가져라한그 다음에 물에서 잡은 새는 피를 찍어서 그 사람한테 정결함으로 해서 일곱 번 뿌리고 그 살아있는 새들은 놓아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싣고 뭐라고 있어요?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2주를 갔다가격리시키죠 이거는 똑같이 그 당시에도 정결함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 저 우리가 우 하고 있는 그런 의료법이나 의료하는 의료행위 같은 것이 거의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31절에 보면 그의 힘을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숙제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를 들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 목사들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 바로 우리가 정결 의식에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자,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 9절 보면 이게 나오죠. 열 명의 그 문능 명장들이 나오죠. 그때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환자 열 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년이 안 나와요. 자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십4 절에 보면 보시고 이랬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냐면 그냥 보시고 그냥 너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때 가다가 난 거예요. 자1 5 절에 보면 자기가 나은 것에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왜 바디메오를 갖다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어떤 때한 사람, 어떤 때두 사람, 어떤 때는 바디메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 믿음대로 행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냐. 여기 10명 중에 한 사람, 믿음대로 한 사람, 믿음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자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기서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돌아와서 왜 그런 사람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마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세빙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 생각 하는 거죠 17절 보면 열 사람이 다깨끗한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아 압은 어디 있냐 어디 갔을까요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혜택을 받았을 때 어떤 기적을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18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온 자가 없는 이라 자, 무슨 얘기야 사마리인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19절 가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감사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없으면 우리는 그 감사함을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전 그렇게 보게, 보게 돼요. 자, 자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이거 다른 거 없죠. 자 손이 마른 사람은 뭐예요? 자, 안식일 날, 회당에 갔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회당에서 사람들 막 가르쳤는데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을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마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딱 보고 그사람 고쳐준 거예요. 자, 일어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어서니그 사람을 고쳤어요. 9절에딱 얘기가 뭐냐면 정말 이이 이 말씀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랬을 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이 됐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 보면 지문도 찍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보면 하는 거 보면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 기성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행을 허, 허,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여기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한번 그사람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그분들 그그 그, 거기 있는 성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이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이라 예, 저자 죽여버리자 예수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건가 생각하고 막그그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다시 살아난 아들을 가진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그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게세 명이 있어요. 자, 이저 과부, 그다음에 누구예요? 나사 그 과부 그다음에 그 나사로.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누구죠? 어저야이로야딸야이로야 딸이요. 그렇게 세 명을 그, 그 살려셨는데 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거예요. 자, 누가 보면 1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니 그러니까 후에 그 나인성에 가신다 가가셔요 그다음에 나인성에 뭐냐면 그그밑으로 가서 수냅 여인 그러니까 예리사가그 키웠던 살렸던 그수냅 여인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비슷한 이야기 이제 그쪽 나임성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 어머니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는데 완전히 부닥친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과부나 고아는 보살펴주라고 그랬죠. 여기 한, 아모,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갖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뭐냐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마음이 아파가고 하시고, 그면서 14절에 뭐냐면 그 관에 손을 대사 대신이 맨자들이 손은 지라 예수께서 이랬을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면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라고 되어요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예수님은요. 불쌍한 자를 갖다 그냥 놔두시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긍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소문을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나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은 무장 봉기로 갈수 있는 예수님을 지휘관이나 리더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 10편에 보면 34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성,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사, 뭐예요? 통회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 저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궁률역에서 키우죠, 저, 그 아들을 살려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 4 2장3절에 보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제가 구청경 구절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왜 꺾지 않는지 아세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리되왜냐면 상한 갈대가 있으면 그게 전파되고 다 상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과 안에다가 썩은 사과를 넣으면 다 사과가 썩듯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다는 것은 그그 그 전파되기 전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죠 꺼져가는, 데, 아주 꺼져가면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걸 끄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냄새도 나면서 부,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회당 야이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 야이로는 몸이 이거예요. 자. 자. 믿음 좋은 야이로. 자. 그, 마가봉 52장 21절, 23절에서 보면요. 자그 다음 자 배를 타고 타시면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시더니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라에 엎드리어 요내 어리들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주사 그로 구원받게 구원받아 살리하소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가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혈류병 여인은 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보면, 저 가운데 혈류병 여인 있죠. 이 여자는 뭐예요? 열두의 혈류증 얻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와서 옷을 딱 대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혈류병에. 12년 걸릴, 열두에, 걸릴 때, 1 2걸렸던1 2이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간에, 따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예요? 주너라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시죠. 3 5절에요때 회당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잘 죽었어. 그니까막 슬퍼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이러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 베드로와 야고부하고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사장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뭐냐면 아이가 준 것이 아니라 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참 웃기고 있네 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왼쪽에 보면 그런 포즈가 보이죠. 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럴 때 달, 어,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고 된 거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거예요. 얼굴. 달리다고 하시니까 애가 일어난 거예요. 4 0살에 보면 이곳도 아무도 알리지 못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로 하시니라고 했어요. 똑같이 말아 아무것도 말리 알지만 되게 하나 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 그 다음에 야이로, 야이로의 딸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이세 사람이 예수님 죽은 사람을 저 살리신 거죠. 저거요 자. 마찬가지예요여기요 마르다와 동생, 나서로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죠. 마르다와 동생, 나서로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나서로가 병들었다고 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밤에 다니면 빛이요.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고 되어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빛에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 하시는 말씀이 나서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은 늦게 간 이유는 금방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뭐요? 뭐예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말씀하셨죠. 1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주께서 여기 계때다면올라보지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 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께서 예수님께서 가서 배웠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여기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통이 여기시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구리라 돌로 막았고 날 돌을 옮겨라 하시니 마르, 저,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 나요 그랬다고 얘기하고. 자 그랬더니 이 뭐예요 큰 소리 나 소리 나오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수적을 메고 있던 동인체 나오는데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사람 만난 사람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누가 보면 6장 9절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길을 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기준은 뭐예요 안시리고 이런 율법이나 이런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형이냐 선이냐 어떤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도 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요? 나를 만나면 생명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한마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우리 행동들, 이 정권들, 여러 가지 그런 그 야당이나 여당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당락을 당리 당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천부다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천 탈락됐으면 불구하고 난 무서워서 출마,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성을 향하는 것이냐? 어떤 거 목적이 위해서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꽃길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리를 향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성격들을 다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야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와 마가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 마리사는 예수님을 원망하지만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야이로와 같은 믿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